판매 현황 폼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상품명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상품명이 상단에 표시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갓 포커스와 클릭의 차이점은 갓 포커스를 하면 클릭도 되지만 탭키로도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상품명을 클릭하시고 속성 시트의 내용을 보시면 TXT 상품명입니다. 이 TXT 상품명을 상단에 있는 TXT 이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본문의 상품명을 클릭해 주시고 온갖 포커스를 클릭하시고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코드 작성기를 누르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탭키를 눌러주시고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이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는 이름에다가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txt 상품명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txt 이름에 상품명이 표시되게 됩니다 분류를 클릭해 주시고 온갖 포커스에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코드 작성기를 누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탭키를 눌러주시고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분류에는 CMB 컨트롤 스페이스바 분류를 넣어주겠습니다.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폼보기를해 주겠습니다. 탭 키를 눌러서 스페이스 2의 커서가 이동하면 상단 상품명에 스페이스 2가 나옵니다. 다시 탭 키를 눌러서 아동화의 커서가 이동하면 아동화가 분류에 나오게 됩니다. 탭 키를 계속 눌러서 패치가 나오면 상품명 패치가 되고 탭 키를 쭉 눌러서 클래시카를 선택해 주면 클래시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클릭해도 커서가 이동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분류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분류에 적혀있는 주니어 하에 관련된 내용이 폼 보기 형태로 열리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분류 등록을 클릭하시고 이벤트 탭에서 on 클릭에 점점 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코드 작성기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탭 키를 눌러주시고 두 커맨드 적어주시고 점 폼을 열 거기 때문에 오픈 폼을 해 주시면 됩니다. op 오픈 폼을 선택하시고 탭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칸 띄우시고 폼네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분류등록이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쌍따옴표, 분류등록, 쌍따옴표 이제 폼네임 뒤에는 폼을 어떤 형태로 볼 건지가 나옵니다. 기본값이 AcNormal입니다. 특별하게 지정한 내용이 없다면 AcNormal을 쓰시면 됩니다. 생략하면 AC노말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AC노말로 열리게 됩니다. 콤마, 콤마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터 네임은 적혀있는 필터의 이름만 보이도록 해줍니다. 근데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콤마 이제 조건을 줄수 있는데 분류명이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분류명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제 이름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분류 등록 폼을 열건데 분류 등록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분류 코드와 분류명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판매 현황에서 저희들은 txt분류에 적혀 있는 이름을 가지고 분류등록에 분류명과 일치하는 걸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분류명과 txt분류가 같은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분류등록폼에 있는 분류명과 같아야 되는 거죠. 분류명은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옴표, 쌍따옴표 해주시고 엔드 연산자 한칸 띄우시고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분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한칸 띄우시고 엔드 연산자 쌍따옴표, 따옴표, 따옴표 쌍따옴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txt 분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죠 여기에 적혀 있던 txt 분류가 바뀔 때마다 분류 등록 폼에 있던 분류명이랑 같은 것만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맞게 실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고 폼 보기를 해주시고 분류 등록 폼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저희가 건드린 게 없죠? 아니요 하겠습니다 분류를 아동화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분류 등록을 누르시면 분류명이 아동화로 일치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카를 클릭하고 분류 등록을 누르면 클래시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잘푼 겁니다 주니어화가 선택된 상태에서 분류별 인쇄를 클릭하면 분류별 판매내역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리면서 주니어화에 관련된 내용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분류별 인쇄를 클릭해주시고 n 클릭에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성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 보고서를 열어 줄 거기 때문에 오픈 리포트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이름은 분류별 판매 내역을 해 주겠습니다 웨어 조건문에 조건을 줄 건데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면 적을 조건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필드명 다음에 폼스를 적어주시고 느낌표, 폼이름, 느낌표, 컨트롤,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배가로 필드명은 분류입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식 작성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고서를 클릭해 주시고 모든 보고서에서 분류별 판매내역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필드 목록을 누르시면 필드 목록에 분류가 있죠. 이 분류를 쓰는 겁니다. 이제는 폼스를 적어주시고 느낌표, 대괄호 폼의 이름, 판매 현황을 적어주겠습니다. 느낌표 해주시고 컨트롤명인 txt 분류를 적어 주겠습니다 대괄호 닫아 주시고 판매현황 폼에 txt 분류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만 보고서에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아 주시고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하겠습니다 폼보기를 해주시고 주니어화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분류별 인쇄를 클릭하시면 주니어화가 분류에 뜨게 되죠. 창을 닫으시고 클래시카를 선택했습니다. 분류별 인쇄를 클릭하면 클래시카가 제대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음 말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정보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스페이스 2에 관한 상품 정보 폼이 폼 보기 형태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상품 정보를 클릭하신 뒤에 온 더블 클릭을 선택해 주시고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작업하면 안되지만 왜 안되는지 먼저 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작성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폼을 열 거기 때문에 오픈 폼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폼의 이름은 상품정보니까 상품정보를 선택해 주시고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식작성기를 눌러서 상품정보 폼이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눌러서 폼을 선택해 주시고 로드된 폼에 판매 현황이 있는데 저희들은 모든 폼을 눌러서 상품 정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드 목록을 누르면 필드 명들이 나오죠 이 중에서 txt 이름에 해당하는 내용은 상품 이름이죠 그래서 상품명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왼쪽에 적히는 내용은 상품 정보 폼이라고 이미 다돼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죠. 생략해 주시고는 폼스 적어주시고 느낌표 대가로 현재 폼의 이름은 판매 현황이기 때문에 판매 현황을 적어 주겠습니다. 대괄호 닫아주시고 느낌표. 판매 현황에 뭐와 이름이 일치해야 되냐면 TXT 상품명과 일치해야 됩니다. 확인. 이제 판매 현황 폼에 TXT 상품명과 상품 정보에 상품명이 일치하는 폼이 열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아 주시고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하겠습니다. 이제 폼 보기를 해주시고 스페이스 2가 선택된 상태에서 상품 정보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스페이스 2가 나오죠. 창을 닫으시고 벨크로를 선택하겠습니다. 상품 정보를 클릭하면 안되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벨크로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상품 정보 폼이 열리는 매크로를 만들었는데 매크로 이름을 등록을 못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폼보기로 이름을 줄 건데 이름을 못 줬기 때문에 여기에 폼 보기라는 매크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만든 순서대로 매크로를 만들면 안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상단에 만들기를 누르시고 매크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폼 선택해 주시고 상품 정보 폼을 선택하겠습니다. 조건문에 상품명은 폼스 느낌표 판매 현황 판매 현황 느낌표 txt 이름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할 거냐고 물어보죠 얘를 누르시면 이제 매크로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창이 안 뜨고 바로 끝나버렸죠 이제 여기에 폼 보기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왼쪽에 매크로에 폼보기가 추가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상품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매크로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폼보기에서 벨크로가 선택된 상태에서 폼보기를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그럼 벨크로가 나오죠. 다시. 액세스를 선택하고 폼보기를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그럼 액세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상품 정보를 더블클릭해야만 뜨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상품 정보를 더블클릭했을 때도 동작하기를 원하니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상품 정보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단추를 클릭하시면 매크로 이름이 뜹니다. 여기에서 폼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폼 보기를 해주시고 상품 정보를 더블 클릭하면 동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주의점은 매크로에 이름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만들기에서 매크로로 만들어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고 폼을 종료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닫기를 클릭하시고 이벤트에서 o 클릭에 점점점으로 매크로를 만드시면 매크로를 종료라는 매크로를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상단에 만들기를 누르시고 매크로를 누르시고 메시지 박스를 먼저 열어주고 폼을 닫기 때문에 메시지 박스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메시지는 폼을 종료합니다. 점까지 적어주시고 다른 치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그대로 주겠습니다. 아래에 새함수 추가를 클릭해 주시고 폼 화면을 닫을 거기 때문에 클로즈 윈도를 해주겠습니다. 개체 유형은 폼으로 해주시고 개체 이름은 판매 현황으로 해주겠습니다. 다른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본값인 확인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창을 닫고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닫기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매크로 이름은 종료로 해주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매크로의 종료가 떠야 됩니다. 폼 보기를 해주시고 닫기를 클릭하면 아 연결을 안해줬네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서 닫기에서 이벤트 탭에 온클릭에 종료를 선택해 줍니다. 폼 보기를 해주시고 닫기를 클릭하시면 메시지 박스가 뜨고 확인 단추가 나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종료하기 위해서 변경 내용을 저장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예를 눌러주시면 폼이 종료가 됩니다. 판매 현황을 다시 열어주시고 수량의 포커스가 이동하면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수량을 클릭해 주시고 이벤트 탭에 온갓 포커스를 선택해 주시고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코드 작성기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탭키를 누르시고 if 한칸 띄우시고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수량을 선택하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백한칸 띄우시고 ten txt 수량이 100 이상이면 엔터 쳐주시고 탭키를 누르겠습니다. msg 컨트롤 스페이스바 한칸 띄우시고 10% 할인을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신표를 입력하면 버튼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콤마 OK o n l 를 하시면 확인 단추만 있는 버튼이 생성됩니다. 콤마, 메시지 박스의 제목은 사은행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설정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쳐서 끝내시면 됩니다. 줄을 맞추기 위해서 Shift 탭을 누르시고 l s e If 한칸 띄우시고 두 번째 조건을 주겠습니다.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수량이 50 이상이면 then msg control space bar 무료 배송을 하겠습니다. 콤마 v b o k OK o 니를 선택해 주시고 콤마 사은 행사를 하겠습니다. 한번더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c 엔터, 시프트 탭을 눌러서 줄을 맞춰주시고 else를 하겠습니다. 엔터, 탭키 누르시고 컨트롤 V로 붙여 넣겠습니다. 일반 배송으로 해주겠습니다. if문이 끝났기 때문에 엔터 쳐주시고 시프트 탭, and if를 적어주겠습니다. 창을 닫고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폰 보기 수량이 선택되면 100 이상도 아니고 50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배송이 맞죠. 50 이상인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50을 클릭하면 무료 배송이 나왔죠. 100 이상은 10% 할인이 제대로 떴죠. 모두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창을 닫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하겠습니다.